제주편입니다. 찌는듯한 무더위 속에 아 정말 너무 더워 못참겠다 그때 제주도 티켓을 끊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도 가면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바로 현지 해장국이었습니다 정PD의 워너비 해장국집이라고 해요. 저도 첫 방문이라 가슴이 설레이기만 했답니다. 제주 공항과 제주항 인근에 위치한 해장국 전문점입니다. 관광객을 찾기 힘든 곳이죠. 메뉴는 단두개 해장국과 내장탕입니다. 밑반찬 역시 특별할 것은 없었어요. 김치는 겉절이처럼 생겼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큼했고요. 깍두기는 깍두기인데 물깍두기는 이 집에서 처음 봤어요. 이것 또한 엄청 시큼했답니다. 밝으시고 매콤하고 시고 국밥의 애피타이저는 역시 김치 쌈밥이죠. 음. 음. 밥이랑 먹으니까 간이 맞네 식욕을 확 올려줬어요. 와, 비주얼 좀 보세요. 네.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주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건 무슨 부위에요? 이거요? 사, 사태. 사태? 예, 아니. 사태장이고 싶은 거. <웃음> 양, 양, 양. <웃음> 양지, 양지. 네, 양지. 예, 양지. 이게 국밥이 들어가는 거지. 네? 해장국에 들어가요? 네. 내장, 네. 내장탕에 들어가요? 안에 바데기가 들어있고. 선지, 오우, 양 많습니다. 그리고 우거지, 콩나물, 그리고 아까 열심히 썰으시던 고기 있고요. 양지, 양지래요. 음. 네, 해장국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양지와 선지가 가득 든 어. 해장국. <웃음> 어. 어제 술을 먹었어야 되네. 아, <웃음> 저 멘트는 변하지도 않아. 소곱창이구나? 네, 소곱창이데 저거 이렇게 닭내 떼야 돼요, 기름을. 아, 어쩐지 기름. 내장탕에 소곱창 지방을 완전히 제거해서 넣는다고 어쩌지. 하네요. 어 깔끔하더라고, 맛이.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장탕. 내장탕. 게장국 하나 역시 여기 안에 다대기. 약간 고추기름 비슷하게 그렇게 생겼어요. 약간 기름진 바닥이고. 이 고추인장은 양념 장에도 자신이 양, 아주 있나 그리고 봅니다. 당면, 오버지, 나머지 기타 등등인데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복보세요. 와 미친 곱이죠와 이런 집이 있으니까 이런 집이 있어요. 와. 곱 보세요, 곱. 이런 곱은 처음이었어요. 음. 아래다 누가 크림 넣었어? <웃음> 어, 여기 찾았다. <웃음> 곱좀 보세요. 랄라랄라랄라. 설마 이게 곱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곱 아닙니다. <웃음> 크림이에요. <웃음> 곱창 안에다가 일일이 손으로 크림을 넣었어요. <웃음> <웃음> 자, 먼저 간마늘을, 간마늘을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넣고, 고추를 넣습니다. 이러고 먹으면 엄청 깔끔해집니다. 음. 국마늘의 힘이에요. 이건 팁인데, 마늘을 넣지 않아도 전혀 잡내나 맛있습니다. 비린 맛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나, 마늘을 한 티스푼 정도. 밥방도가 훨씬 더 풍미가 살아나고 그 그. 여러분, 아시죠? 여기 말고 진짜 유명한 러분안요여기도영녕하세요세요아 감사합니다. <웃음> 아유 저희 분안녕하습니다 <고기> <웃음> 서비스 요 양지고기. 녕요 아, 양지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촬하는게 신기했는지 하장님신서했비지사장님예서서올스서찍으 예쁘게 올려하 찍으라고 하셨요와 고기. 요 와. 고기. <웃음> 양치가 그냥 입에서 사르르 녹았어요. 엄청 부드러워. 입에서 녹았어. 고기가 없어졌어. 고기이소 <웃음> 음. 오늘 잡았네 오늘 잡았어. 그놈의 손은 맨날 오늘 잡지.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처럼 내장탕 먹방을 다시 그 시작할 네, 제주도의 특성이 있잖아요. 약간 짭짤합니다. 이거 완전 해장국이 아니라 술안주예요. <웃음> 아, 음. 음. 이러면 좀 미안한데 형의 신내 해장국에 있었던 그 양과 많이 비교됩니다. 어떤 점이 차이가 나냐면 거기는 이게 까맣거든요. 이거 지금 다 벗겨낸 거예요. 여기 약간 거뭇거뭇한 거 보이죠? 식감이나 이런 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걸레빨듯이 이렇게 빨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지만 이거는 지금 그걸 다 떼낸 거예요. 그래서. 양평 쪽 해장국집에서는 약간 식는 식감이 좀 까칠까칠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 장면 맛있겠다. 음. 음. 음. 은인회보다 지금 양이 훨씬 많아요. 내용물, 구성물은. 곱창도 서원하지 않게 들어있어요. 다 곱창입니다. 음. 쫄깃쫄깃하고 음. 단도 아주 잘 되어 있어 이게 지금 약간 배추도 김치 같은 느낌인데 음. 김치 같아요, 배추가. 시래기와 김치의 중간맛? <웃음> 약간 말른느낌도나고 음. 해장국의 맛은 해장국의 지역이나그 가게마다 다른 맛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오늘의 삼지해장국의 맛은 좀 뭐랄까 정말 푸근푸근 부들부들 그리고 쫄깃쫄깃 그리고 가득찬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밥을 한번더 말아줘야지 완벽한 마무리가 되죠? 아니 근데 저는 왜 저러고 먹고 있는거죠? 배가 부른것 같은데 씹는 식감이나 물 어, 넘김이나 맛이나 모든 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었습니다. 마무리는 커피, 이 맛을 잊을 수 없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